네? 뭐야, 뭐야? 이제 와플 잘만드시나요핸리네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 주세요. 온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커피가 너무 땡기는데 커피이 너무 땡기는데 우리 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먹으려고 옆에 엔지르어스 왔어요 이게 뭐 하는지 짓인 모르겠지만 서로 돕고 사는게 가장 좋은거 아니겠습니까? 없을땐 옆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겁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아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밀크티 전문점에서 이렇게 커피가 많이 팔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네 6시간 후택여 6시간 남았어요? 남았어요. 네너 때문에 일참 나요왜저때문에 <웃음> 죽겠는데 아... 네. 일찍 나오라고 아니 일찍 나오라고 안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아 죽을 것 같아요 밖에 안 했어요 <웃음> 나오라는 얘기잖아 아무 짜리 쓴거 없어요? 아침부터 기혜정부했다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새벽 4시간부나 때는 그난안했어 나도 <웃음> 죽겠다라고 그있잖아나 때는 말이야 <웃음> 파이팅 하세요 <선생님>. 알아 좀 <웃음> 864도 해. I woke in a bar t o 야 a y I lost in a ball today. I'm flipping the balls, f l i p 지금 n g the c l i 안 하고 어일 flipping the all o 지금 몇시야? 지금 시가... 야 일을 안하고 저러고 있다 앞으로 생크림만 담아라 야, 이게 뭐가 어렵다고? 찡찡대냐? 위험아봐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더> 열심히 하겠습니다 <웃음> 카메라를 봐 와플이란? 코멘트 나같은 서비스란? 제 몸에 배어있는게서비스입니다 앞으로의 가고. 앞으로 좀 하나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와플 몇장안 구워보고 왜 홈에 <웃음> 나와?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깐탐걸로 드릴까요? 3,5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우리 명절날 역사에서 처음으로 옵니다 와, 내가 봤을 때 아빠 선 근데 이런 일을 안치겠지금처럼 아직은... 하면 망하는 많은... 거 슬슬 뭐라 그러죠? 이제 뭔가 이제 고정적인 이제 패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되는 시간대, 안 되는 시간대도 나눠지는데 사실상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와플이 들어와요. 할만해요. 일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놀면 뭐합니까? 일해야죠.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고 오늘 새로운 친구도 열심히 할 거라 믿고요.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도 믿습니다. 무조건 믿어요.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. 부산 가고 싶다. 놀러 가고 싶다. 신정이고 구정이고 명절이고 나발이고 가네. 놀러 가고 싶다. 근데 부산이 일반실이 52,600원, 왕복이면 10만 원이고 우리 세 명이면 30만 원이야. 아, 비싸. 너무 비싸.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. 어? 수고했어. 잘했다. 잘했다. 잘했다. I o u r e with the winners when I know you're losing, so I went to winners and they played deuces. Guess I had to pivot, shooting t h e bazookas for the facts. I need racks. racks.